안 돼. 벗어요. 얘들아. 밥 독방인가. 나가게 돼있어 어, 이거 방향 잘못 어, 이거랑 갖고 뭐지? 이거. 야! 어, 들어간다, 얘들아 뭐지? 뭐들어 어, 앞에 턱 있어요 네. 야, 야, 그래, 벽, 벽을 짚어야겠어 자, 어. 끝 어, 턱, 턱어디있어 야, 여기, 여기 턱 있다 턱은 나도 있는데 어서 오세요. 깔깔. 저희가 잘못 켰어요? <웃음> 기차가 끊긴 거 같은데. 기차가 끊겼어요? 어. 저희 그냥 안돼 보고 편하게 가도 될 텐데. 뭐야, 어디가 그 차? 뭐야, 어디야. 아니, 안가러면더요 우리. 저왜 혼자 데려가요? 네. 네. 태현 야, 왜 혼자 뭐, 데려가? 올라가는 거예요? 태현이 어디 있는 거야? 다어디있어 또 이거 휴가지? 네, 저랑 형밖에 없어요 뭐지? 나랑 왜? 같이 있어 어, 이거 공포차 아니죠손 놔요? 아, 싫어요 <웃음> 이제 앉아주세요 아, 싫어요 아, 오케이 싫어요. 뭔지 감이 온다 휴닝! 응. 연준! 방 탈출인가 봐, 진짜 스자두분손 앞으로 여줄게요 아, 어, 먹는다 범귀랑 나랑 뭐, 너랑 나랑 뭐 하나 봐 그러니까요 뭐야? 저 무서운 거면 그냥 포기할게요 손 놔야 돼요? 네 미, 미안해요 무서운 거 아니죠? 네,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 왜요? 아, 같이 와 아, 저, 아, 저기, 아, 아 괜찮아요 얘랑 있을래요 그럼, 그럼요 여기 방탈출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뭐가 잠겼어! 살려주세요! <웃음> 뭐가 잠겼어!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겁쟁이랑 포기하겠습니다. 형, 어? 아! 아! 아! <웃음> 멤버들 때리지 마요. <웃음> 착하네. 어이. 다 보이시? 그럼 그 독방인가? 응? 버섯? 버스리. 응, 어? 이거 봐도 되는 거죠? 어느 날 손목에서 줄이 자랐다. 줄을 자르거나 뭐뭐 뭐 하지 말고 줄을 자르거나 손목에서 손목에서 빼거나 매듭을 풀지 않고 교차된 로프를 분리하세요. 아 지금 너랑 나랑 아, 묶여 있어? 아. 어 그럼 나머지 세 명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예, 어떻게 해서든 풀는데? 뭐야 지금 두뇌 게임이야 이거? 네, 뭐야. 아. 매듭을 어, 풀죠. 그 교차된 노프를 분리하세요. 자, 이거를 아 이렇게 어떻게 분리? 아, 이건 쉬 쉽게... <웃음> 어디 있음? 뭐야? 어, 잠겼네. 저한번 이렇게. 쫙 뜰까요? 형 뭐라도 뭐라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어? 짜잔 짜잔 <웃음> 짜잔 아, 네 오케이 하면은 짜잔 <웃음> 짜잔 <웃음> 똑같네? 고리 만들어봐 고리야? 네, 이렇게 큰 고리 한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네. 아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더라 뭐 다른 멤버들도 이런가? 아니면 우리 둘만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아참아 어? 아, 이거 아니, 힌트라도 주시지 망했다 일단... 힌트 같은 거 없나? 오. 오, 나 오늘 좀 잘생겼다 그치? 전 경찰은 똑같네 얼좀 괜찮은데? 와, 나쁘지 않은데? 아, 괜찮아, 형? 알았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그렇게 자아찬 차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면 사과할게 일단은 어... 우리 그냥 손목은 그냥 연결된 채로 방부터 나갈까? 근데 이거 손목에서 빼면, 이렇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No. 어? 그런가?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그러네? 손목에서 빼고 나니까? 어, 된 거네, 어, 뭐야? 뭐야? 투 제작진분들 조금 바본데? <웃음> <웃음> 끝난 건가? 아 어, 이제 힌트, 끝났어요. 힌트를 아야 돼요 아, 맞네 어, 나, 나못 끝났다. 나가게 돼 있어 아, 이거 2 8출이네 어? 야! 아 아니 침착하고 0부터 돌리면 나갈 수 있어 오늘 안에 뭐야 오케이 아다 다른가 보구나 뭐지 이거 힌트가 뭐지 근데 힌트가 뭔지 알아 그냥 알아야 되는데. 힌트를 찾아 자물쇠를 열고 아, 탈출. 아 이게 뭔가 힌트 아닐까 두두. 두두. 이거랑 같고 이... 수빈이 혼자 다른데? <웃음> 이 형은 왜 목으로 훌라후프하고 있냐? 어, 이거 뭐지? 야, 일단 어으니까더큰거 뭐가 있지? 자물쇠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될거 같아 아, 자물쇠 여기 있다 어? 어디 어디? 자물쇠는 여기 있는데 이제 아, 번호를 그래, 찾아야 그래. 되나 보다 오, 감이 안 잡히는데? 어, 이거 웬만한 방탈탈이은어운운어 뭐야? 이런 뭐야? 이어네있었탈출이네아 네. 아, 이거 아향 이거 방향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네 뭐야? 이봐 이거 다멤 이거 다 멤버가 다르네. 연준휴님 우프라 수빈 뭐 뒤에 뭐안 적혀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게 진짜야? 끝이야? 아니 이거를 어디다 맞추는 거지? 이거 나 원래 내 옷에 이렇게 붙어있었나? 어, 그건 좀 붙여?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옷에 왜 붙어있지? 뭐지? <웃음> 야나가 처음 보는데? 영영? 영영? 영영? 야, 얘들아 너희 옷에도 막 숫자 같은 거 붙어있냐? 어? 붙어있어? 네 숫자 막 스티커 같은 거 붙어있어? 네그지 어, 뭐야? 오형 근데 놀라운 건이자물쇠 영. 0이 없어 그니까 아, 0도 <웃음> 없고 일단 8자리야 0이, 0이 있고 5자리인데? <웃음> 아,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위 오른쪽 왼쪽 위 왼쪽 아어어어 어, 어, 어, 그러네 위야 너네 중에 자물쇠가 방향을 가르켜야 되는 게 있어 저 다섯 자리 자전거 키예요 야 그거는 소리가 달라 소리가 달라? 내가 보기에는 네. 태연이한테 지금 보이잖아 우리가 네. 내가 너한테 공유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 태연아 이거 약간 협동인 것 같은데 슈닝아 수빈이 형 둘이 뭐 방향이 있어야 되는 미션이에요 네 방향 미션이에요 야나 말하는 거 해봐 네위위 위.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위위 위. 왼쪽 왼쪽 이거 뭐 협동이네. 오! 오! 오, 어케 했어? 뭐예요? 야, 풀렸지? 네 이제 너네가 우리, 우리 야, 이거 협동이야, 협동! 어, 야, 우리 힌트 찾아봐 야, 너 어떻게 야, 알았어? 네, 우리한테 이거 사진이 있어요 야, 야, 야, 야, 야 올라와봐, 올라와봐 이런 식으로 읽거든? 아, 어, 어. 어, 여기 다르구나 어. 위, 오른쪽, 에좀 위, 위, 왼쪽 아! 그래서 저희, 너희가 저희 멤버 사진 있어요 어, 그래서 너희가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돼이 번호가 뭔지 아, 아, 저 이거 알아요 저, 해줄게요 나 언제까지 묶여 있어야 돼? 너그줄왜 네, 아직도 하고 있어? 아, 이거 저희끼리 풀려는데 어떻게 푼지 모르겠어요. 야거 그냥 손목 빼면 되는데요? 매듭을 풀지 말래. 우리 우리는 풀면 안 돼. 우리 우리는 그런 거 없었잖아. 우리 이거 줄을 자르거나 손목에서 빼거나 했잖아, 그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줄을 자르거나 손목에서 빼거나 매듭을 풀지 않고 교체된 로프를 분리하래. 풀지 않고? 어. 우리 잘못하고 있었어. 야, 다시 일단 하자. 예이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하는 소리였는데. 아. 어. 아, 아 <웃음> 몰랐지. 뭐. <웃음> 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형. 야, 예선 가 가만 있어 봐. 이렇게 하고. 이거도 다시. 이거 어? 똑같네. 은저 <웃음> 가만히 있어 봐. 방방 방방방 한번 봐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생각을 해 봐. 야, 이리로 와봐, 가까이 와서너 여기. 한쪽 다리만 들어 오케이 하나 어, 야, 이거 있어봐 어? 아, 똑같네 <웃음> 야, 일단 풀자 야, 일단, 야, 일단 이거 아니, 저기서 풀어줘야 돼, 우리 야, 일단 이거 빨리 좀 해줘, 잠물새잠물새가형 자물쇠.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너희, 너 학교 다닐 때 자물쇠 알아? 여덟 개? 어, 그거 누르는 거 1부터 8까지 있어요? 어저한번 주시겠어요 냥 9, 4, 3 눌러봐요 9, 4, 3? 그냥 사물함 있는 대로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이렇게 하고 됐다, 됐다, 됐다 그쵸그쵸 그쵸. 맞죠, 야, 맞죠? 뭐야, 뭐야? 뭐야? 맞죠, 맞죠. 나죠맞 순서대로 누르니까 그때. 됐다 3으로 면 그거 맞는 거 같아 오케이, 가자 저 구해주세요. 어? 구하 4분의 3 전화 부스에서 너를 기다려. 가까운 곳에서 힌트를 찾아 멤버를 구출하세요. 얘부터 얘부터 해결하자. <웃음> 얘는 숫자잖아. 방에 숫자 같은 거 없었어요? 자 잠시만요. 잠. 각 혹시 각자 방에 무이 음, 무전기가 무정. 있었어요? 네, 두 개. 나 하나. 난한 우리 팀은 네, 하나. 2, 5, 딱 다섯 개 하나 하나? 아니야? 무전기가? 아, 무전기 혹시 뭐 어? 없어요? 이오리 어, 아니요 안 해봤어요. 하나예요? 아 뭐야? 야, 너네도 무전... 이 무전기가 다 있었구나 네 기계야. 근데 뭐 그럼... 무전을 할줄 알아야 하지 어, 그러니까 내가 키는 법은 알거든? 어, 너, 키... 너 켜놨네? 어... 아니, 야, 너 이거 어떻게 하는 지 아냐? 이게 너무 답답하다 나 이런 건지 몰랐네? 나 이거 어디서 본적 있거든요? 저 이거 책에서 봤어요 저 이거... 아... 책에서 봤어요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 저는 무슨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했던 거 어, 모르겠지? 넣어가지고 막풀어 맞아요, 맞아요 어, 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 둘을 지금 따르게만들어줘야 돼? 해방해야 돼. 어, 해방해야 돼. 일로 어. 어, 들어와봐너 짜잔 a Tokassinida? No. t a 짜 a Ta-da! Ta-da! Tsunja, Tokatte. What's up? What's u 맞아 벙기가 <웃음> 눌렀대요 <웃음> 저기가 눌렀어요 어? <웃음> 어? 뭐야? 어? 저 맞아요 잘겠습니다 제가 눌렀어요 는데 야, <웃음> 우리 <우린> 뭐야? 눌러지 <웃음> 마시오 야, 눌러지고 싶은데? 어? 뭐야? <목소리> <목소리> <웃음> 내가 눌렀는데 <웃음> 야, 뭐야? 오, 4가 3으로 바뀌었어 야, 잠시야 한번더 누르면 숫자가 바뀌나? 이게 바뀌면 좋은 건가? 아니, 이거 누르지 말라는 건 진짜 누르지 말라는 건데? 어, 저기야, 오, 나, 누르 야, 야, 아. 뭐야 뭐야? <웃음> 아 아니, 저분 왜 이렇게 진지해? <웃음> <웃음> 야. 야, 야, 야! 이따가 이를! 야! 그만해봐 야! 그만 눌러 이로 바뀌었어 맞아 맞아 누르지, 누르지, 누르지 말래잖아 아까 처음 눌렸을 때 밀가루가 나왔어요 어, 어. 아, 진짜? 그래서 얘 지금 얘 여기 하얗잖아요 아래 숨어 머시다가 밀가루 뿌렸어 아 진짜? 막좋은건 아니네 버논 예. 진짜 한 번만 더 눌러볼래 우리? 아나 이거... 아니요 왜? 네? 아니 저 누르지 말라니까 더 누르고 싶잖아 한번한번르지한번더 눌러보자 영데이트까지만 해보자 굳이 누르지 말자 야! 아니 누르지 마! 제발 굳이 누르지 말자 어 일단 이 간식 중이 너무 하나 먹을까? 야얘 눌렀어 아 진짜, 아. 아, 진짜. 야 마그렛 아, 그래, 도망가! 야 같이 가자! 야 그만 눌러! 야야야 야, 야, 야, 뭐야 정답 공개래 A. 야야 야, 야, 야 야! 저 매듭! 매듭! 네, 야, 매듭. 야, 야! 나와! 나와! 나와. 저, 풀어야 돼, 저 풀어야 돼! 나 왜? 나 왜? 아, 저 풀어야 돼! 나 왜? <웃음> 야, 저 풀어야 돼!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따뜻해! 나와봐! 어 뭐야? 나와봐! 나와봐! 야, 저 푸는 방법 알려준다니까? 와! 범규 진짜 트롤이다! 한번더 보여줄 아, 수 있어! 아, 왜? 나못 봤어요! 아 근데 내가 눌러서 된 건데 왜?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아 치게 올라오고 지가 으면 눈... 나는 못, 못 봤어. 눈뜨고 후배였어. <웃음> 나 그거밖에 못 봤어. A 가 B 의 줄을 들어올린다. 끝. A 가 내가 A 라고 하셨을 때 B 의 줄을 들어올려. 요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올려. 오케이. Okay? 야 너도 들어올려봐 내고 실드기 할래야? 내가 들어올 거 <웃음> 그대다 진짜 <웃음> 아, 진짜 너무하태현이나도와주 고기, 고기 태현이나더와주자 오케이 어, 저희 둘이 사라고 저희 풀어보자 한번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편의점이 편의점이 어떻게 됐을까? 오케이 하는 거야, 시다아 아닌데 아까 뭐... 오! 아, 오! 어, 아, 어! 어! 야, 약간 뭐? 오, 오, 어! 야, 왜 끝났냐? 오, 야, 됐다. 뭐가 나인? 야, 야, 와봐, 와봐, 와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다음에, 와,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정말. 하고, <목소리> 하고 이 순정.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짜잔, 짠잔. 됐는데, 야, 뭐지? 방금 그게 됐는데? 아, 아까 전에 형이, 형이 수빈 형이랑 해갖고 여기 형 시점에서 아, 한번 해봐. <목소리> 내 안에 들어와 볼래요? 말이다 그걸 진짜 실행하는 <웃음> 것도 웃기다, 근데 내 안에 <웃음> 들어오십시오 응? <웃음> 뭐라 아, 난모르겠어 얘들아 <웃음> <애들어>. 뭐야, 풀었잖아요 <웃음> 정답 공개해 주시자 어? 정답 공개해 주시자 어? 뭐였어? 응? 뭐였어? 열로 케이블 타이 끊었어 왜? <웃음> 네? <웃음> 진짜로? 엥 <웃음> 원래 내가 이 미기 테스트 넘머네 봤어 발이 묶였을때 신발끈을 풀어갖고 이렇게 비비면은 끊어진다고 이거, 이것도 거이 인정인가요? 근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갖고는 있을게요 넵 너는 안 되네 너 이것도 그냥 케이블 타이 그걸로 이것도 여, 끊어줄까? 여, 여, 여, 여. 끊어줄까? <웃음> 이게 다 끝나도 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러고 끝이 아닐 거 아니야 <웃음> 오우, 간단하네요 <웃음> 뭐 이렇게도 분량이 나오면 됐지 뭐 그럼 <웃음> 우리가 뭐 인. 안, 아 깜짝이야 우리가 뭐 인. 안, 아 깜짝이야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진짜, 야, 진짜 오바야 오바야 진짜 오바야 진짜 오바야 진짜 오바야 멈춰 멈춰 진짜 오바야, 멈춰 멈춰 멈춰 진짜 오바야. 멈춰 아 뭐야 뭐야 아, 건축가? 어? 건축가? 뭐라고요? 아니 우리 야 논란하라고 뭐 듣지도 못상 아주 진짜 조합이다. 3 2 1아 왜요? 헬스 트레이너. 건축가. 거... 헬스 트레이너. 건... 건, 건축가, 건축가 헬스 트레이너. 어? 건축가 헬스 트레이너. 아왜건트가야 근데 어떡네 아. 3 2 1 승무원. 승무원. 승무원. 건축가 헬스 트레이너, 트레이너 승무원. 승무원. 너 건축가 외요? 네. 승무원. 승무원. 아 헬스 트레이너, 승무원. 그다음부터 내 외요. PD. 건축가, 헬스 트레이너, 승무원, PD. 헬스 트레이너. 아, 깜짝이야. 삼, 이, 일,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한 번에, 한 번에. 헤어 디자이너. 육. 아. 삼, 이, 일, 하트. 하트. 어? 야, 후서 어떻게 되냐 지금? 건축가. 건축가. 헬스 트레이너. 트레이너, 승무원, PD, 헤어 디자이너, 하트 아해오네 그럼 근데 불꼭 꺼야 돼요? 뭐, 뭐 뭐지 뭐 근데 어, 이거? 갑자기 너무 무서웠어 안 배우면 돼, 웃긴다 <난> 구석으로 <웃음> 뛰어가는 거 같아 <웃음> 멤버들 다 모여봐요 순서대로 외친 다음에 하트를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원래 방탈출할때 그렇게 한다고 어. 난 뭐였어? 그럼 너는 난 뭐야? 트레이너. 는 헤어 디자이너 채워주자, 야, PD 나는. 사마귀 사마요사 a m 사 g i Samagi. s a m 그 g i Samagi. Samagi. Samagi. Samagi. Samagi. s a m 일심 i 체 a m a g i Samagi. 같 a m a g 하 Samagi. s a m a 둘셋 건축가. 건축가! 하이팅, 승무안, 기헤어자너 하트, 사막이, 투두 어. 하나, 둘, 셋, 피파라 지금 아, 해야 되나봐요 바로 해야 되나보다 얘기하면 하나, 둘, 셋, 피파라우리 어, 아, 해야 되나보네 농구 선수. 하나, 둘, 셋 야, 이건 쉽다 이거 됐다, 저 이거 했어요 불꺼져있을 때, 이거 켜질때도 했고 성공 어? 1 하나, 하나 성공해서 몇 개를 성공해야 되는 거 같아 응. 고양이, 하나, 둘, 셋 망했다 강아지, 하나, 둘, 셋 <웃음> 어, 성공 <웃음> 2로 들어갔어 코끼리 하나, 둘, <웃음> 셋 야, 이건 진짜 쉽다, 이건 쉬운 것만 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건 완벽하 n t to come because you y o u 사 g sir. You 자기 마음 to go. You w a 을 t to go. You want to go. y 하에 있어 나둘셋야 이건 야야 구름 야, 하나 둘셋아 이건 너무 쉽다 존나것 같습니다 우와 와, 깜짝이야 우와 와, 깜짝이야 우와 와, 깜짝이야 티트근 잘했습니다 아. 아. 아. 아. 뭐 봐야 뭐야 봐야 봐야 봐야 봐워이야야야야야야 <목소리가> 뭐야, 이거? 아, 스태프분들, 같이 나서 춤춰요, 우리. n i 빨간 줄을 켜요. 아, 무섭게. <목소리가> 이게 뭐야? 아, 깜짝이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지한> <웃음> 아니, 컨셉이 <웃음> <웃음> 서로. 아, 문꼬리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네. 아, 나... MVPC네. 아, 나이스. <웃음> 고생하셨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응답하래 일곱 팔팔에서 본 건데. Yes or no. No. 저 Yes요. No. Yes. No 하겠습니다. y yes. e <웃음> 예스를 해야지. 오, 응. 엄마 집 사줄게.